<웃음> <웃음> 이거 처음 먹는 맛이야 이상해. 한국군이 힘내 총순드드이리터버거 <웃음> 이이 버거 오늘 문제 문제 있어. 없어, 뭐라겠어? 나는 이거 어 조니어스 사예요. <웃음> 완성. 우유, 우유 없습니다. 두유 있습니다. 아몬드, 아몬드, 호두 두유 있습니다. 저 어, 인성 문제 없습니다. 오, 닭이, 닭이 소스 있습니다. 이거 무슨 소스? 이거 뭐라겠어요? 이다. 이제 까만 먹었습니다. 두두 아, 해! 이 헤이. 복근 소스 시작. 다리운부터 시. 하나, 둘, 셋, 헤이, 네, 서서 일곱, 여덟, 허리, 허리, 셋, 일곱, 운 소스, 목고기 소스입니다. 반 2개입니다. 이거 뭐지? 모고기보고기패티 있습니다. 이건 뭐지? 햄 있습니다. 이거, 이거는 얼마예요? 이거 9,000, 9,200원입니다. 9.20원입니다. 운동 해입니다. 뚜뚜 짹짹 e 떵따따따따 e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A bun. I have some strawberry jam. Dah, the tet, the tet, the t t the t t the t t h e t t h e t t h e t t h e t h e t h e t e h e t h e t h e t h e e e e h e t e t h e h h 사르트 여기 이렇게 해. 소고 뭐지? 마카로니 이렇게 해. 음 마카로니도 있고. 그 다음에는 보고기. 보고기 소스. 와 이거 무슨 보고기 소스야? 야. 조금만 이 보고기 소스 조금만 이상해. 이상해. 오케이 okay. 여기. 여기 맞습니다. Oh. 어 치즈 맞아요 치즈 이쪽 보러 왔습니다. 치즈 여기 있습니다. 어, 여기. 응왜 너무 고요? 아 잠깐만 <웃음> 여자 있잖아 처음 있잖아. 외리잖아 <웃음> 처이잖아 잠깐만 <웃음> 왜 저기? 두개 위에도 있어요 이상해. 아, 안돼 이거 소스 있어요. 아 조금. 아 딸기 소스. 아 괜찮아 이거. 아어떡해아 나영이들이 <웃음>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처음 먹은, 제대로 못 만드는 것도 모르겠어요. 먹었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았습니다. 이렇게 뭔지 있어? What can one day s t w h e t There's something wrong with this burger. 문제 e 는 버거 먹겠 e 니 burger. m o c h e a Mmm. Mmm. Mmm. Mmm. Mmm. 꾸님 힘내 꾸님 힘내 <웃음> 조금 이거 조금 음. 힘내요 이거 먹으면 힘내 응 음. 이거 거는 음. 꼰대 꼰대 맛 꼰대 맛 꾸니 막 꾸니 막 이거. 네, 맞아. 힘내 힘내. 어, 여기 프렌치 프라이즈 있습니다. 이거 먹습니다. 여기 딸기잼. 여기 딸기잼 있어. 바나 우유 같이 마시니 마시니까? 마시니까? 아, 이렇게 여기 딸기 대기. 딸기 점라 딸기 점 파라소 먹고 우유랑 아 우유랑 같이 먹고 여기 샤워 딸기 샤워 이렇게 랜스 딸기 또유밥 먹습니다 힘내 꾸니 <꾸년>, 힘내 <웃음> 힘내 It's not t h going to eat it. This is not that o e a n people. 이 t s not h a t Korean people. i t to eat t h i s i o i n g My first time s o weird. a t this? o w do you eat this? o eat this? o t o eat this? Rice. 음, 음, 음. 아유, <웃음> 안 됐습니다. 안 됐습니다. 이거. <웃음> 이 단면 잘 먹겠습니다